예 안녕하십니까 그 보내주신 자료를 활용해서 지멘스 nx12 버전에서 색상별로 면도를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첫번째는 copy face 고요 두번째는 extract geometry 이 두가지 기능으로 면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x12 버전이고요 어 보내준 자료를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릴거죠 지금 보면 이제 두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w키로 요거는 없애겠습니다 지금 색상별로 이제 면들를 따로 분리를 해 보고 싶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외부 파일 중립 파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데 일단 모델링 공간으로 넘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카피 페이스 요게 한가지 방법이고요 두번째 방법은 서피스에 있는 익스트랙트 지오메트리 이걸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컨트롤 j 요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트에서 여기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컨트롤 j 누르셔 가지고 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어떤 요소를 하나 선택해 보죠 오케이 누르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변경한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라인에 어떤 타입이라든지 굵기 이런 걸 바꿀 때는 이게 편한데 지금은 추출하는 방법이니까요. 저걸 쓰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 면을 떠듬내는 거죠. 카피, 페이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면을 그럼 일일이 하나씩 다 잡아줘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어떤 게 편할까요? 당연히 필터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Ctrl+J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어디 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거 누르시고요. 저는 색상별로 가져올거니까 컬러 필터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색상이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쓰는게 요세 번째 겁니다. Inherit from object 찍고 아웃면이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면을 하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면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자동으로 추출이 될 겁니다. 오케이 OK 누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상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범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색상을 가진 면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모션은 될수 있으면 n o n 으로해 놓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데로 옮기거나 회전하거나 그런 연산 작용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냥 그 위치 그대로 면을 추출할 거면 n 으로해 놓으시고 작업하는 것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추출하고자 하는 면의 개수가 1146개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피페이스보다는 익스트랙트 지원 매트리가 속도면에서는 좀 빠릅니다. 그렇지만 카피페이스는 단일면으로 나오는데 이 익스트랙트 지원 매트리 기능을 쓰시면 개별면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전체를 하나로도 어, 합치고 싶다 그러면 쏘 기능을 써야겠죠. 자, 잠깐만 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이용해서 어, 색상별로 면도를 어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어, 칼라필터 기능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다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선택이 다 끝났네요. 1146개 넌으로 해놓으시고요. 다른 작업을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더 느릴 겁니다. 자 오케이 해보죠. 그러면 이 면이 하나로 이렇게 추출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지금은 갓 얘를 만약에 어, 숨겨버리면 이게 지금 같은 레이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뭐기넝자할 수도 없고요 레이어를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 에, 여기 메뉴 있죠 그 다음에 포맷 레이어 세팅으로 들어오죠 지금 다 어디에 들어 있냐면 자올 레이어를 해보죠 지금 다 1번 레이어에 들어 있습니다 1번 레이어예요 자 그러면 카피 페이스만큼 2번 레이어로 옮기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이게 에디트에서 사 컨트롤 J 요거 누르시죠 그 다음에 어차피 하나의 어떤 시트 바디로 나왔으니까 시트 바디하고 이 위에 것만 하나 선택하시고 오케이 얘를 한번 2번 레이어로 옮겨 보죠 오케이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세팅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컨트롤 L이죠 그러면 1번도 하나가 있고 2번도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을 더블클릭해 보시죠 1번은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2번 레이어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잠시 꺾어 놓고요 컨트롤 L 1번 레이어를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요 여기서 밑에 파란 부분은 다시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피 페이스 그 다음에 필터 칼라 필터 누르고 색깔 찍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에 런으로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쭉 범위를 잡으면 되겠죠 시간이 339개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죠 예 선택 이 끝났습니다 자 OK 누를까요 뭐 다른 건 없죠 네, OK 누르고요 자 그럼 얘는 3번 레이어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L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포맷에 Move to Layer 하신 다음에 여기 있어요 필터 기능은 시트바디로 밑에 거 선택을 하죠 됐죠 그 다음에 오케이 누르고 몇번 3번 하시고 오케이 누르면 되겠죠 자 컨트롤 l 눌러보죠 자 3번이 와 있죠 자 1번 3번 1 2번다 숨겨보자 그러면 요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더블클릭 3번을 숨겨볼까요 그럼 2번을 아이고 보이게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1번 숨기고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볼까요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그렇죠 3번 됐죠 자,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막 크게 무리 없이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1번을 맞춰놓고요 2번 숨긴다든지 이렇게 지금 활성 레이어는 당연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하이드 쇼 하셔도 됩니다 근데 1번만큼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드 쇼가 잘 안됩니다 외부에서 불러온 파일이기 때문에 하이드 해도 이렇게 떠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E를 한 다음에 1번은 감춰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만 하이드 한다든지 얘만 또 하이드 한다든지 얘만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니까 카피 페이스로 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익스트랙스 지오메트리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창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보죠. 자, 불러와줬죠 다시 한번 모델 공간으로 넘어오고요. 똑같습니다. a 피스에서 익스트랙스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페이스로 가져오는 건데. 당연히 뭐 하나씩 선택할 수 없으니까 칼라 기, 어, 필터 기능을 쓰는 겁니다 칼라 필터 누르고요 면 하나 오케이 색상을 추출해 오고요 싱글 페이스로 가져오는 겁니다 바디 페이스가 아니고요 바디 페이스를 해볼까요 그럼 바디가 잡히는 겁니다 지금 바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싱글 페이스로 해 놓으시고 전체 다 이렇게 쭉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빨리 선택이 되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 면으로 하나씩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요 처음에 찍으시고요 쭉 내린 다음에 쉬퍼트 키를 누른 채쭉 전체를 다 선택하겠습니다 우클릭한 다음에 피처 그루브를 만들죠 이러면 뭐 어퍼페이스라고 할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얘는 잠시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꺼도 한번 만들어 보죠. 엑 m 지 t 매트리 베이스입니다. 그 대신 칼라 필터 찍고 찍고 케이쭉다 선택을 하면 3 3 9개요 OK 자 선택하고요. 쭉 내린 다음에 슈퍼트 키를 누른 채 제일 마지막 거 선택하고 피처 그룹 있죠. 여기다가도 이번에는 뭐 바텀이라 할까요? 바텀 페이스. 이렇게 하죠.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됐죠? 업 페이스로 페이스. 바텀 페이스. 자,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것들도 다른 레이어로 옮길 수 있겠죠. 컨트롤 L 눌러 보면 지금 1번 레이어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J 누르셔 가지고 센터 가는 거죠. 얘를 한번 찍어 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찍히나요? 안 찍히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얘 찍으시고, 쉬프트에 누른 채 제일 마지막 걸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요. 얘는 2번 레이어로 옮기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컨트롤 J, 얘 찍고요. 쭉 내린 다음에 오케이. 얘는 3번 레이어로 옮겨있습니다 물론 색깔도 바꿔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L 눌러 보죠. 그러면 2번, 3번 각각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얘는 음, 번본 활성 레이어로 얘는 숨기죠. 클로즈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도 하이드 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개 따로따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이게 개별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그러면 소화하면 되겠죠 합치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요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툴에다가는 두 번째 찍고 쭉 내린 다음에 슈퍼트키 누른 채 제일 마지막 걸 찍으시면 요게 이제 타겟이 되는 거고 요게 요 타겟의 붓을 면 들이 되겠죠 자, 면이 개수가 많으면 조금 시간이 소요되겠죠 자. 요 공차 범위 내에 틈이 요 공차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냥 합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음,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한다 그러면 장단점이 다 있겠죠. 카피 페이스를 한다면 단일 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단일 면으로. 추출되는 거죠. 익스트레 지오메트라면 개별 면으로 추출이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뭐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러면 소 기능을 이용해서 소 기능으로 합치해야 되는 겁니다 저 레이어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런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보이게 또는 숨기고 보이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반드시 처음부터 컨트롤 제이 기능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능을 써 가지고는 색깔별로 선택은 할수 있지만 그 이후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칼라별로 선택하고 싶다면 그러 요거 누르는 겁니다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잡아주면 같은 색깔을 가진 것들이 쭉 선택이 됩니다 단 외한 스냅 페이스로 잡으셔야 돼요 페이스로 한 다음에 쭉 잡아주면 같은 색깔을 가진 것들이 선택이 되는데 오케이 눌러보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을 통해서 copy face나 지오, 지, extract geometry 기능을 쓸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한 거를 뭐 다른 색깔로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어플라이 하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하는 부분 색깔별로 면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